안녕하세요 쩡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어 요술사 석포 쪽이 엄청 잘 붙네요 어, 어. 아 이거는 그래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생일선물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생일선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레벨업 할 때마다 챔피언을 주는 건데 그럼 어, 바로업을 하면 뭘 줄까요? 짜잔! <웃음> 오코 말파이트를 얻었습니다. 어 이성 작업 엄청 잘 됐는데요? 이게 현재 레벨에서 마이너스 4밴, 4레벨 낮은 이성 챔피언을 얻기 때문에 제가 5레벨이 되면 어, 1코 이상을 하나 또 줍니다. 아 이게 근데 진짜 그 바로 또 레벨업하고 선물 받아도 되긴 한데 선물 한번 땡겨 받겠습니다. 아 블라디. 아, 엎친다고 블라디 팔았는데, 이성으로 돌려받았네요. <웃음> 6레벨에 요술사 올리면 딱 되겠네요. 아니지. 자크 내리고 요술사 올리면 됩니다. 아, 근데 여기 난동꾼이라서잘 버틴다. 아, 질수 없지. 돈도 잘 벌리고 좋네요. 이게 레벨업을 하면 어차피, 턴에 올릴 기물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 리로를 안 쳐도 되니까 좋네요. 이제 6렙 되면 이코이성을 줍니다. 병손이나 태블망 그러면 태블망으로 먼저 만들게요 여기 머리수가 좀 많아 보이더니 저주받은 왕관이네요 여기 내가 만나면 이길 것 같은데? 어, 여기 좀뺐다 나이스 아 이거 연승 밀고 싶은데 좀센 친구들 만날 것 같으니까 어? 한번 더? 아 이거 럭스 나왔는데 아 좀만 빨리 업칠걸 까비 아예 깜짝 레벨업이 습관이 돼가지고 좀더 세게 때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야, 확실히 이성자기 깡패다. 이거 어안 쳐도 이기긴 했겠는데, 나이스 아, 이거 볼리베어 팔면 이 잔데. 까비... 아, 근데 얘도 붙었는데, 그러면... 음... 아니, 왜 이렇게 기물이 잘 붙어? 너무 잘 붙어도 곤란하네요. 얘도 올리고 싶고, 쟤도 올리고 싶고. 이거 어차피 세니까 자크로 석호 스택이나 좀더 쌓읍시다. 이거 뭐, 이론 소외봤지만 올리베어를 팔겠습니다. 부익부 괜찮은데? 어차 제가 리로를 돌릴 일이 크게 없어가지고, 문을 당길게요일 레벨업을 한번더 쳐서, 완전 빡세게 가겠습니다. 이제 칠렙이면 이제 삼코의 이성. 오, 사일러스 너무 좋네요 어, 기물도 너무 잘 준다 어 이게 진짜 생일이지 이렇게 하고 이제 70원 모아가지고 부익부 이자 보면서 브랩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니 이게 리롤이 진짜 필요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어글 땡겨도 바로 올릴 게 생기니까 체력 3등 친구 엄청 세게 때리면서 갑니다 여기는 지금 전투 중간만두 갠데 이성이 너무 잘 붙어 있으니까 여기 절대 못 이기죠 솔직히 기물 잘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좋습니다 아 이거 석화하나 내리고 별반을 면서 가도 되긴 한데 그건 너무 욕심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여기는 황금 티켓인데 이거 이성이 잘안돼 있는 걸 보면 이거 리롤 돌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거 생일 선물로 그냥 어? 이성 유닛들 척척 내주는데 여기 제가 이번에 연습 끊어줄 것 같은데요. 사이펜이랑 떨어지면서 자이라 배치해주겠습니다. 아이고 배치가 조금 불안한데? 용념이한테 둘다 터져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용념이 너무 아파. 안돼! 아이고 졌다. 이러면 내 계획이. 아 너무 아깝네요. 아이고 안무 하나 으면 이겼는데. 아내 풀련생 연... 계획이. 아 진짜 이게 바로 배치의 중요성 어 그래도 프리야싱 하다 친구도 연생 끊겼습니다 그래도 아마 돈은 진짜 제가 제일 많을 것 같네요 여는 두 개? 자 사쿠이성 자야 어, 그냥 데리고 씁시다 어, 스태틱 하나 만들고 저주받은 왕관 이 친구 이번에 다들 좀 쎄가지고 힘들겠네요 1 8 남았습니다 여기 황금알까지? 이거는 진짜 너무 욕심인가? 아, 욕심 좀 부려야죠 그쵸 사람은? 어차피 전투하면 좀더 빨리까지니까 아, 일단 벌써 두탄업당겼고아 근데 진짜 이거는 다 죽었다 어, 생일선물에 황금알까지 아, 돈미세는 승리한다 다음 턴에 업칠게요 그냥 다음 턴에 딱 이자 깔끔해지니까 어, 민사요네? <웃음> 아, 여기 좀 증강이 빡센데요? 아니, 천축의 경량급이라서. 와, 녹인다, 녹이는 것 봐. 아 여기 삼성 찍으면 진짜 미쳤겠는데? 너는 내가 황금알께서 돌아온다. 그때 이겨주겠어. 짜잔. 아, 조이가 나왔네요. 근데 이러면 사요술사인데? 아, 나 요술사 하나 더 없나? 아, 요술사보다 귀한 페라가 페어가 잡혔습니다. 요술사 그래도 하나 나오면 사이사템 조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이 친구 돈 뜯는 거봐소 나는 황금알 턴을 받아가겠다. 아, 근데 진짜 사요술사 섞고 너무 불편하다. 아니. 소문 좀 그런데 그래도 갑시다. 일단 시너지는 편안해졌습니다. 나이스 아니 사기조사이까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죠? 그쵸? 뭐 천박 찬박...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아, 거하게 워모그 근데 이제 보물용에서 알도 안 까지네요 아, 여기는 근데 황수지인데 돈도 없고 속도 일성이네요 <웃음> 와그 와중에 우리 테라 진짜 안 죽는 것봐 버텨 나이스 이거 어, 다음 턴이면 깨집니다 아, 나돈 너무 많은데, 진짜? 아, 잠시만. 근데 이거 누굴 빼야 지 이거 조이인데 요술사 빼기도 그렇고 후호자를 포기해야 하나? 아, 일단 조이. 쌍조이 쓸게요. 아이, 오리테다 차였어. 아, 맨땅이공쌌네요 이거 자크 빼고 이라스는 없겠습니다. 황술지가 자꾸 아른거려서... 근데, 거아 없었으면 이거 큰일 날뻔 했네. 죽어. 아. 아, 까비. 아, 진짜 아깝다. 그래도 이제 황금알도 깨졌습니다. 과연, 보상은? 가자. 와우. 이게 뭐야. 아니, 용들이. 아, 살짝 내정지가 옵니다. 아니, 조이를 빼야하나? 이거 선물 받은 거라서 쓰려고 했는데 아니 나 챔피언 폭지기도두 개야 이거 테라산 탁 찍으면 될것 같은데요 그냥? <웃음>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요 아, 말아도 기분이 좋구만 <웃음> 아그 정석 용가리 덱으로 갈아엎읍시다 아 너무 여유로우니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자, 용가리들 투입 이렇게 해놓고, 매슈 쇼진, 모건, 정손. 아, 여기 올라프로 갈아탔네요. 네, 내가 알게 뭔데지 뭐 너. 어, 여기 스태틱이 있구나. 최선을 에 싸워줘야죠. 이거 <웃음> 아이 진짜 너무 세 친구들께도 43, 41이니까 조금 여유롭네요 런트 두 번은 보겠는데? 이거 참 테라를 뽑고 싶었는데 테라가 안 나온다 아이고또 차이겠는데? <웃음> 일단 아무거나 찍어봅시다 <웃음> 아나 너무 쎄아 어, 근데 여기 도좀치기네요 죽어. 어. 우 일단 실바만한 마리 다음 턴에 삼성 붙이면 어, 진짜 딱 전투 두 번은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삼성을 찍어봅시다 일단 쉬바나 나갔고 아 근데 뭔가 아쉬운데 일단은 쉬바나라도 그냥 찍겠습니다 자 쉬바나 삼성 어? 뭐야 아 이거 나갔어? 나가면 어떡해 아니 나 이코 <웃음> 여기 나 포기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싸워야지 친구야 어 여기 기다려주나? 이거 테라랑 하나만 좀 어떻게 삼성을 더 찍어봅시다 솔한 마리? 잘못 팔면 안 되니까 아, 아 잠시만 아, 아. 나 놀렸어! 나 놀렸는데? 아니 아내솔 이거 시바나가 살살 때려준다면? 시바나 브레스? <웃음> 아니 이거 브레스 미쳤나봐. 아 어, 너무 세잖아. <웃음> 아 제발 죽지마. 아내솔 삼성. 자 이렇게 생일 선물 거하게 받고 아, 시바나 삼성으로 1등 했습니다.